요즘 을 떠난 여정. Oh my god, everybody. 너나 알아? 너나 알아? 넌나 알아?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여정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정말 원했던 내 슬라임 소개 영상. 저의 중독품 그리고 마약품 슬라임을 소개시켜달라고 하시는데요. 오늘은 제 슬라임 창고 한번 같이 구경하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대되시죠? <웃음> 빠라라따, 따라라라. 자, 이렇게 여기 앉아가지고 반대방향에 앉아서 슬라임을 만지는 공간을 냅둔 거고, 여기는. 주방장이라고 치면 여기가 후라이팬 놓는 곳이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조리 용품들. 조미료, 뭐 그런 중요한 주 재료들이 있는 이렇게 D 자로 이렇게. 나열이 되있고요 여기는 이제 뭐 원래 제가 이렇게 크기별로 분리를 해놨었어요. 여기는 조그만한 슬라임들을 보관하는 곳, 여기는 중간 슬라임 보관하는 곳, 그리고 여기는 이런 대형 슬라임들을 대용량 슬라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여기는 이제 기간이 다 지난 유통 기한이 지난 슬라임을 보관하는 곳이고 여기는 재료 보관. 재료를 이렇게 보면은 요거 눈꽃 재료도 있고 폼폼이 제가 직접 구매한 거예요. 이런거랑 뭐 유통기한 지난거에서 빼온 이런 비지들 되게 다양한 비지들이 많습니다 얘는 진주 진짜 이쁘죠? 이거는 폼 폼토핑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밥알토핑 이거는 오독이토핑 이것도 젤리빈토핑 되게 많은 토핑들이 있습니다 러쉬에서 입욕제를 사면 주는 그 물에 녹이면 녹아지는 그런 완충제인데 이걸 이렇게 모아놨어요 슬라임에 넣으려고 이게또 재료 또 이렇게 뒤를 보면은 여기는 이거는 이제 향료 P&J N 향료라고 제가 원하는 향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가끔 이제 만들 때 원하는 향을 넣긴 하는데 그렇게 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안에 보면은 이런 민트 초콜릿 향도 있고 코튼 캔디 카라멜콘향 이런식으로 다양하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개가 있습니다 가격은 그렇게 저렴하지 않았던걸로 기억해요 배송비가 더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열어보면은 여기에는 이제 액티베이터 슬라임을 굳혀주게 하는 용액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가지 이런 악세사리들 슬라임과 같이 매치하면 예쁜 악세사리들도 있고 재료 같은 것도 있고 이거는 이제 슬라임이랑 같이 넣으면 은 오로라 색깔을 표현해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라고 해서 이것도 이런 식으로 네일 네일 재료 여기는 간단하게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쓸수 있는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그 뒤를 보면 은이 박스를 열어보면 여기는 여기도 더 많은 재료들이 있습니다 일단 글리세린 폼들 폼들이 있고 금박지. 금박지 100장인데요. 두 개, 200장 있습니다. 그리 피시볼. 이거는 그냥 빈 박스. 이런 파츠들이 있네요. 이렇게. 예쁜 파츠입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아니 어떻게가 아니라 그냥 봐도 더러워요. 되게 더러운 그런 환경에서 제가 이렇게 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만은 정말 깨끗하게. 치우고 만져야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슬라임, 대충 눈에 보이는 것들 아니면 요즘 주로 만지는 것들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골고루 소개시켜드릴건데요 모두 전체를 다 소개시켜드릴 수는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제가 오늘 제 슬라임을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자주 만지는 것들. 이거는, 이거는 슬라임쿡의 쉬폰 슬라임. 제가 처음 슬라임을 알게 된 것도 슬라임쿡이고, 처음 만든 것도 슬라임쿡인데, 제 손엔 좀 너무 착붙이에요. 일단 이 쉬폰, 쉬폰은, 퐁신퐁신한 느낌이 너무 뭐 손을 만족시켜줍니다. 이건 만지면 만질수록 기포가 찰 때마다 더 퐁신퐁신하기 때문에 만져줄수록 더 부풀어오릅니다. 이렇게 예쁜 딸기 시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슬라임 중 하나입니다. 다음은 꽃슬라임에 초코, 진한 초코 크림이랑 이거는 딸기 치즈 케이크인가? 2개월 전에 산 건데 아직도 이게 살아있어가지고 엄청나게 잘 만지고 있어요. 이건 초코인데 진짜 진한 초코야. 와 이거 초코 흐르는 거 보입니까? 초코 저는 약간 크런치도 좋아하지만 이런 소프트한 느낌의 슬라임을 더 많이 만지고 손이 자주 가는 것 같아요. 제 맘대로 그냥 이렇게 막 지었다 지락지락 할수 있을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초코 초코 바쁜... 그리고 이거는 슈렉 텍슬라임 여러분 러쉬라는 브랜드 아시나요? 저도 되게 많이 애용하고 있는 브랜드의... 팩인데 이게 슬라임으로 나왔어요 말이 안되죠 슈라팩 이것도 되게 잘 만지고 있어요 되게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 만지는 것들은 되게 부드럽고 지글리 타입인 것 같아요 되게 탱탱한 푸딩 같은 느낌? 쉬폰은 되게 퐁신퐁신한 느낌이고 와 이거는 에뛰슬라임의 샤베트 친한 지인분께서 선물해주셔가지고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슬케팅이라는 단어를 쓸 만큼 되게 구하기 어려운 그런 슬라임인데 저한테 선물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샤베트는 되게 앞에 만졌던 거는 이제 약간 버터 슬라임 같은 쉽게 말하면 버터 슬라임 같은 잘 늘어나는 슬라임이고 이거는 약간 이제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게 아마 무슨 뭐가 들어간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뭐가 안에 보이죠? 뭐라고 말을 표현해야 되지? 약간 눈을 밟는, 눈을 만지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사글사글한 느낌이에요. 샤베트는 사글사글한 느낌이어서, 한 번쯤 만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사글사글한 느낌. 다음은 얼루어 슬라임. 다음은 얼루어 슬라임의 오독이기입니다. 이건 제가 전날 밤에 오지가 만져가지고, 하도 만졌더니 아예 새하이저인데, 원래는 되게 투명한, 클리어입니다. 이마켓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인스타에서 산 건데 되게 가격도 싸고 그래서 좋았어요. 오도기는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만든 소프트한 부드러운 느낌의 슬라임이 아니라 이제 약간 손에 지압을 주고 싶다. 진짜 크런치함을 느끼고 싶다 할때 크런... 이런 오도기 슬라임을 구매하는 것도 좋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크런치 슬라임을 구매합니다 앞에 들었던 그런 부드러운 슬라임들과 달리 확실히 소리가 좀 다르죠 약간 빠사사사사, 빠사사사사 이런 소리가 나죠 이게 크런치, 크런치 슬라임만의 그 매력입니다. 이런 소리가 나는 거. 다음은 팔레트 슬라임의 새벽하늘이라는 슬라임인데 되게 예쁜 슬라임이었어요. 진짜 예뻤는데 섞으니까 이렇게 좀 어두운 밤 같은 까만색이 됐네요. 이것도 구매한 지좀 오래돼가지고 상태가 별로 그렇게 안 좋은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굳은 슬라임에는 굳히는 용액을 넣어가지고 살려줘야 돼요. 또뭐 보여줘야 되지? 슬라임이 되게 많은데 또 어떤 것을 소개시켜줘야 될까? 이거는 데코 슬라임 참고로 제가 슬라임 중에서 좋아하는 종류의 슬라임 이런 포미, 이런 뿅뿅이라고 하죠? 이런 뿅뿅이가 들어있는 뿅뿅이 슬라임이랑, 그리고 이제 스펀지가 들어가 있는 스펀지 슬라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걸 제가 데코슬라임에서 구매를 했는데, 향도 너무 맛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산지 오래돼가지고, 수명이 좀 됐네요. 아이고, 아쉬워라. 이런 뿅뿅이가, 부드러운데 베이스까지 부드러우면은 부드러움이 두 배가 되는 거거든요 진짜 너무 좋아요 제가 직접 만든 클리어 슬라임인데요 아직 기포가 다안 빠졌어요 제가 직접 만든 클리어 슬라임인데 제가 진짜 슬라임을 잘못 만들어요 그래서 구매를 좀더 많이 하는 편이에요 오늘 그럼 이걸로 한번 재료들로 같이 해가지고 슬라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이런 기포가 찬 클리어 슬라임입니다 별 글리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이렇게 넣어주고요 여기다가 이제는 금박지를 한번 넣어 볼게요. 오. 이거를 여기다 얹혀 가지고 여기에다가 향료까지 넣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의 슬라임이 완성되는 거죠. 무슨 향을 넣어줄까? 민트 초콜릿 향을 한번 넣어줄게요.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까지. 오, 민트 향. 좋아, 아주 좋아. 최고야. 만네들어 이렇게 섞어줍니다. 후. 너무 많이 넣었나? 자 어때요? 제가 만든 슬라임인데 어때요? 그냥 사야겠죠? 마켓에서 사야겠죠? 이건 좀 아니죠? 이번에는 제가 아이스버그를 만들었어요 그냥 편의점에서 파는 초콜릿 통에다가 이걸 담아가지고 슬라임 이대로 굳히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해서 그냥 굳히기만 한 거예요. 이걸 한번 제가 보여줄게요. 이거를. 아 이거 망했어. 뭐야 이게? 여기 안에, 여기 안에 아주 강력하게 굳어있어 이게 뭐야 이게 뭐 이러, 이러, 이게 아이스버그에요 이게 아이스버그 슬라임이었습니다 필요없어 그러면 어 말이 없다 아니 말이 없다 아니 아니 아니 말이 나온 김에 말이 나온 김에 필요없는 슬라임을 한번 다 섞어볼까요? 그러 섞어볼게요. 네, 그럼 첫 번째로 양푼을 준비해 줍니다. 여기다가 이제 수명이 다한 슬라임들을 섞어주는 거죠. 슬라임 대용량으로 섞지 마세요. 섞지 마세요! 잘증나아 그리고 슬라임은 이렇게 빠싹 말려가지고 버려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빠싹 말린거고요 아무튼 슬라임은 다 빠싹 말려서 일반 쓰레기에 버려야 됩니다. 아 그럼 이제 여정이만의 여정픽 슬라임 마켓 소개 한번 시켜드릴게요. <웃음> 자첫 번째 핸드폰을 보면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슬라임쿡 제가 슬라임쿡은 정말 옛날부터 슬라임을 처음 알게 된, 만지게 된 입문 슬라임 마켓이기도 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촉감들을 다 모여져있는 재료들을 다 좋은 걸 사용해서 그러신지 유통기한이 엄청 길어요. 유통기한도 되게 길고 엘머스를 위주로 되게 잘 만드시는데 엘머스에 느낌이 다 달라요 제가 만져본 슬라임들 중에서 추천하는 그 마켓 내 슬라임은 어, 초코시리얼, 피치버블껌, 체리에이드, 시폰 팝콘 그리고 꽃 슬라임이라는 곳은 되게 다양한 슬라임들이 있어요 모든 슬라임은 아니지만 그 슬라임 내에서 우유 슬라임인가 뭐 하나가 쫀쫀이랑 지글리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지글리랑 기본 쫀쫀 중에서 고를 수 있으니까 되게 좋고 그리고 제일 좋은 단점 장점이 제일 좋은 꽃슬라임만의 장점이 일정 금액을 넘어갈 시 자기가 원하는 슬라임으로 서비스를 주셔요 고르면은 그게 이제 꽃슬라임만의 되게 좋은 서비스 여기서 추천하는 슬라임은 엑셀런트 진한 초코크림 딸기 생크림 케이크 딸기 생크림 케이크 같은 경우에는 초보자들한테 추천합니다 왜냐면 손에도 되게 안묻고 버터슬라임 같은 그런 잘 늘어나고 그런 슬라임이기 때문에 추천합니다 좋은 마켓, 좋은 슬라임 판매처, 나랑 딱 맞는 슬라임 판매처를 알기 위해서는 여기저기 막 알아봐야 되고, 많이 구경도 해봐야 되고, 많이 사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후기도 많이 보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알려준 걸로만 단정을 짓지 말고, 이제 여러분들도 슬라임에 관심이 생긴다면 여러 가지 알아보고, 궁금하면 은 사서, 만져보는 게 제일 좋죠. 뭐 돈이 아까울 수도 있는데 돈이 아까우면 다두번 다시 거기서 구매 안 하면 되는 거고. 아무튼 오늘은 슬라임을 왕창 자랑해버린 인절리 여정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버프.